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요, 낙지 주고 써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써먹으려고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딱, 가위로 안 잘라도 이렇게 쏙 빠져, 내장에. 음. 이거는 잘라주고, 이빨도 빼주고, 이거는 냉동 낙지야산 낙지가 아니고, 냉동 낙지.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볶음 나온 거 봐. 아이고 고비. 낙지 고비야 이게. 깨끗하게 손질한 낙지. <웃음> 이부상당해서막파리 하나. 여기 좀 잘게 잘라야 돼. 먹기 좋게. 이 낙지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라서 이렇게 받쳐놔야 이렇게 좋아. 요물빠지라고 낙지가 좀 적어서 2, 3인분 끓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찹쌀은 반컵. 맵쌀은 한컵 정도. 이거는 2, 3인분이 딱 돼. 일반쌀이 아니라 맵쌀이야 일반 쌀이야 일반 쌀이 맵쌀인가? 나는 맵쌀은 몇 맵쌀은 몇 다른 쌀인 줄 알았어 <웃음> 일반 쌀이 맵쌀이고 찹쌀은 찹쌀이고 쌀뜨물을 뽀얗게 내서 그 쌀뜨물로 끓이면 더 구수하거든 그래서 쌀을 팍팍 닦아야 돼 뜨물을 많이 내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먼저 붓고 하나 반 정도 쌀을 물을 빼고 쌀을 바짝 이게 바짝 볶아야지 쌀이 볶아져가지고 더, 더 구수하더라 그러거든 그래서 바짝 볶아야 돼 먼저 이게 많이 볶았더니 더 구수하더라 그때가 음, 맛이고어 뒷맛이 구수했지 나 낙지 중에 이렇게 맛있는데 몰랐어 그러게? 제일 맛있는 데아니 데서... 엄마 친구가 어. 낙지 죽 쓰면 맛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써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오징어도 죽 해도 괜찮을까? 오징어 죽도 궁금하네. 다 있지. 오징어 죽도 있고 뭐 홍합 죽도 있고 바지락 죽도 있고 이게 이제 볶아지면은 쌀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 물기가 없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물을 부어야 되거든. 여기 쌀한 컵에 물을 10컵 정도 9컵이나 10컵 정도 부으딱되으라고 6개 보나 응, 8몇개 응. 정도 을까 아, 10개 정도될것 같아 아, 내가 저번 헷갈렸나? 다 가면서 뭐넣으면 응? 되지 많으면 <웃음> 조금 조금은 많이 먹었나? 붓고 10컵이야? 응 어. 원래 세월이 많이 흐르면 많이 헷갈려요 <웃음> 집만 잘 찾아오면 되네 처잠시대 헷갈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없이 끓이면 되나? 음. 끓이면 되고 고명으로 넣을 거 쪽파, 쪽파 넣어도 되고 아니, 아니 푸추 넣어도 되고 쪽파 넣어도 되고 부추와 이걸. 쪽파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음. 내가 헷갈린다 오늘 음. 이상하네 잘게 썰어서 당근은 당근도 넣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자기 본인의 취향인데 포고버섯을 잘게 썰어서 넣어서 되고 그냥 색깔이 이쁘라고 난 당근을 넣어 조금만 아 배고파지네 네? 기다려 당근 되게 달다 당근 이쁘게 잘 썰었어요 그 정도로 써지 뭐이 정도 못 써서는 어디가 있어. <웃음> 당근 아, 어? <웃음> <얘> 맛있네. 맛있어.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왜 그래? 반근 반짝 떼어줘. 어 맛있는데. 뭐가 응, 맛? 마이... 아니 당연 다네. 응. 나도 반쪽 먹고. 아니 한쪽 더 먹어. 이제 끓으면 되죠. 응. 더푹 그 끓여야 돼 이제 쌀이 반 정도 퍼지면은 약불로. 은근히 좀 퍼지게 끓여줘야 되니까, 아직 조금 더 퍼져야 돼. 어, 딱 맞네. 음, 응. 응. 열컵프니까딱 맞다, 야. 내가 잘 부었는데, 헷갈린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게 조금 약간 된듯 하지? 응? 어? 이럴 때, 낙지를 넣으면은, 낙지에서 물이 좀 생겨. 응. 어, 그러면은 또 조금, 된게 조금 이제 덜되게 되지지? 엉근도 넣고 후추도 넣고 마늘도 좀 넣어주고 여기에는 국간장 국간장은 좀 넣어줘야 돼 하나 반 정도 넣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딱 좋지? 음. 아딱 좋지? 다 됐구만 간이 만나좀 볼게 소금을 좀 넣어야 되니까 싱거우면 싱겁. 싱겁다고? 음. 싱거워요 아저씨 <웃음> 싱겁지? 응. 음? 난 이런 담백한게딱좋은데 아, 이거만 이거만 나. 음. 먹다가 싱거운 사람은 좀더 넣고 먹고. 낙지죽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러면요 예, 낙지죽이요 좀 시원한 맛이 나면서 고소하고 뭐 먹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맛있어 가지고 한번 오늘 또한번더 써요. 음, 추는 약간 음. 뿌리자. 그거. 아주 잘 써졌어요. 음, 좋네. 깨를 조금씩 좀 뿌려 주고. 깨. 이게 낙지죽이요.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한번써 먹은 것도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 봤어요. 감사합니다. 딱 3인분이네. 3인분 딱. 낙지 두 마리에다가 물 1컵, 어, 쌀 1컵 반 하고 물 1컵 부으니까 딱 이렇게 3인분이 나왔어요.